짠! 이렇게 꾸몄습니다 제 사진도 보이죠? 짠!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제 방에 벽한 면을 꾸며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잠깐만 거 어디갔니? 어? 다시! 다시! 짠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미술오빠 방 공개하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쪽 벽이 보시면 이렇게 휑해요 이쪽 한벽면꾸밀려고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꾸밀거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장면 요 장면 네요 장면을 제가 재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물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소에서 다용단 네트망 1 0 0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메인이죠 이거는 러브마켓 에서 구입한 거고 요거는 그 티리아 한정판에 나왔던 피규어입니다 버즈 피규어고요. 자 이런 거 만들 때는 일단 쓸데없는 것들을 처마에 놨던 피규어들을 다꺼 꺼집어내서 여기다 하나에 다 꾸밀 거예요. 쓸데없는 이렇게 토끼 귀걸이, 아 이거 토끼 머리띠. 미국에서 구입해온 조명이에요 조명. 이렇게 안에 미키 얼굴이에요 미키 얼굴 미키 와플하고 미키 이렇게. 아이스크림, 도넛 이런 것들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거 집에 첫치곤란인 애들이에요 얘네는 어디둘 데도 없고 지금 첫치곤란인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가방 고리들 얘네는 이렇게 같이 걸어줘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게 쓸데없는 요술봉 포토카드 이거 시즈비 시네샵에서구입해이 포토카드 같이 달아줄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건 꼬꼬핀이에요 꼬꼬핀 꽃꽃핀. 꼬꼬핀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다 찢어버리고 <웃음> 콘크리트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 그래가지고 이게 벽을 뚫으려면 아주 전동 드릴같다가 아주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전동 드릴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꼬꼬핀이라고 이렇게 귀여운 뽀짝사 요거를 갖고 왔어요 요 코딱지만한게 2kg까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벽지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쓰는 거예요. 벽지가 얇은 집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집은 벽지를 한두번 정도 이렇게 덧칠을 뭐한 건지 뭔지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위치를 대충한요 정도 두 개니까 요 정도 이렇게 코핀으로 꼽아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꼽아놓고 다시 가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또 처음이라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니? 이렇게 하면 네, 방대인가 볼 텐데. 아, 아. 자 이렇게 벌써 하나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달아줘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묶어버릴거야 얘랑 얘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요정도 이렇게 껴놔요 이렇게 나머지 한쪽 껴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빨빨리 껴야 돼요 쫀매줄거예요 이렇게 쫀매 이렇게 쫀매주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요렇로 요렇게 하면 돼요 이제 메인이 된요덕키와 버니를 달아줄겁니다 여러분 덕키와 버니는 제가 좋아하는 러브마켓에서 구입해온 아이들이고요 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달아줘야 되죠? 이렇게. 이거 렇 어떻게 달아줄거야 이거? 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묶어야 될까? 일단 얘는 좀 고민해보고 일단 얘부터 해보고 대충 대충 여기다 달거야 여기다 버즈를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달아줄겁니다 여기에 아까 여기였지? 짠! <웃음> 이 버즈를 한마리 달아줬습니다 얘는 어떻게 달아줘야 되지? 생각났어, 생각났어, 생각났어. 나 생각났어, 지금. 짠! 이 핀셋 있으면, 여러분, 이 핀셋. 요걸 갖다가 한번. 어, 됐어. 다, 됐어. 됐긴 됐어. 뭔가 달긴 달았어. 어? 야! 근데 지금 노아스토리 찍는 거 지금 안, 안 보여. <웃음> 이렇게만 달아줬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재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쳐! 아몬드 아이들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요. 자, 이렇게 푸. 안녕! 이 푸. 꿀벌푸를 한번 붙여줄게요. 얘는 이렇게 팔다리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붙, 붙습니다. 어? 안 붙네? 어? 왜안 붙지? 이게 자석이 강력하진 않아가지고. 그러면 얘도 케이블 타일을 이용했어. 이렇게 푸. 푸. 이렇게 푸도 이렇게 달아줬고. 이제 미키도 있어요, 미키. 미키! 친구랑 같이 이렇게 달아줬어요. 얘네들 열쇠고리 애들 짠 버즈, 우디 요런 애들을 이렇게 달아주. 얘들은 네 집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짠 이렇게 다 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런 키링 보면 버즈가 있지만 뒤는 발리니 또 이렇게 달아주고 요런 애들 있어 이거. 스펀지밥 이 아저씨 이름 뭐지? 문어 아저씨인가? 물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면 됩니다 이 아저씨 도 <웃음> 어, 괜찮네? 해피밀 세트에서 예전에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둘 때가 지금 처치곤란이야 어디 둘 때가 없어 뭐하냐? 야나 지금 노화 스토리 찍고 있는 거안 보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조스맨 내 조명 가리지 말고 편사지 <웃음> 귀엽지? 음.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이 정도 됐으면은 요거 포토 컬렉션 있어요 포토 컬렉션 시네샵에서산 포토 컬렉션 막. 폴라로이드처럼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이걸 이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여러분 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 귀엽죠 여러분? 보니도 보니 이 사진도 한번 붙여볼게요 같이 찍은 사진 얘도 달아야 됐다, 여러분. 이거 가짜 쿠키입니다. 가짜 쿠키 장난감용. 과자도 달아줘. 여기 횡하지 않니? 그럼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도 그냥 달아주면 돼요. 이게 어, okay. 토끼 귀. 이 하나 이렇게 달아줘도 되겠네. 이게 또 다이소에서 또 물총이라고 또천 원에 샀잖니.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요겹죠 마치 장난감 가게처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한 면씩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전체적인 저희 방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구름 벽지 어떻게 만드는지 벽색깔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저희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다 공개할 거니까요 여러분 저희 방 한쪽 면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짠! 그럼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이에요 여러분 편안는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꾸몄던 이 아이들 짠 너무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인기스프리 때 받았던 이렇게 포스터들을 붙여놨습니다 위에 가랜드 이 가랜드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 사는 침대에요 침대 제가 갖고 있는 인형들인데 많이 줄었어요 지금 처분할 아이들이 있었는데 처분할 때마다 얘네들이 슬퍼할 것 같은 거야 라서처럼 버리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쿠션 다이소 쿠션 그리고 베개 얘네 곰돌이 곰들이랑 미키, 리라쿠마, 이렇게 있구요. 보시면 뒤편에는 그거 있어요. 이거 엔디방에 그림들과 이렇게 해서 제가 꾸며놨거든요. 짠, 이렇게 꾸몄습니다. 제 사진도 보이죠? 이거 다이소에서 제가 뽑은 사진이에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이소에. 그래서 제가 다이소가 갖고 뽑아온 제사진이고요핀패츠들도 이렇게 같이 곳곳에 붙여놨어요. 옆에는 이거 풍선, 풍선조명이 있고요, 풍선. 이케아에서 구입한 풍선조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 요 옆에 메인존이 있거든요? 메인존하고 제 책상하고 여기보다 훨씬 더볼게 많고 훨씬 장난감도 많으니까 여러분, 걸어오세요.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자, 대출. 요 정도? 요 정도 보여 드릴게요요 정도.